2 0 2 1년 12월 15일이 길기 음, 오늘은 KBS 가요대 축제를 준비한 연습을 해, 한 날인데 음, 일단 이번 한해도 이제 몇개안 남았다 음, 이제 막시탄식 준비도 많이 하고 있고 몇 개는 이제 끝났지만 그래도 아직 남은 시상식들의 퍼포먼스를 더 최선을 다해서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한 해는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았던 앤커넥트 팬미팅은 제일 큰 추억인 것같 음. 제일 최근에 했던 커넥트 팬미팅에서는 천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객석에 앉아서 이렇게 저희의 퍼포먼스를 직접 볼수 있었는데 저희도 이렇게 엔진분들 앞에서 하니까 너무 많이 많은 힘과 감동을 받았다 엔진분들이 그때 앞에 천명이라는 많은 분들 저희 앞에 있었고 음반 같은 데서는 많이 뭐뵐수 없어서 일 그런 게 제일 아쉬운 것 같고 그것, 때문에도 그것 때문에 약간 무대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항상 약간 남는 것 같은데 음 내년에는 더 상황이 좋아져서 이렇매 무대마다 앞에 엔진 분들이 계시고 뭐 해외, 해외도 가고 전세에 계시는 엔진 분들 앞에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할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어... 무엇보다 엔진 분들이 그때 보내주신 응원과 음 그런 사랑 덕분에 이렇게 저희도 이번 2011년에는 많이 선정을 한것 같고 그만큼 내년에는 더엔지 분들한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될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고 내년에 1월 달에는 또공백을 하니까 그때 많이 기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이번에는 진짜 지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거고 음 진짜 무대를 찍기 위해서 진짜 너무 열심히 지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시상식을시상식이랑돈시 이렇게 같이 리패키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너무... 음, 뭐라고 해야 될까 음, 많이...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은데 힘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앞에 이렇게 무대도 좋고 퍼포먼스도 좋은데 이렇게 앞에 엔진문들 없다는 게 사실 제일 아쉬운 것 같고 만약 엔진분들이 앞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들 때가 많이 있긴 하다 어, 음, 엔진분들이 이렇게 음, 앞에 있으면 은 많이 힘도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도 퍼포먼스를 하면서 뭔가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 내년에는 더 상황이 좋아져서 엔지문드를뵐수 있는 날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까지 더 실력을 키우고 더 멋진 엔하이픈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할 거고 엔지문드도 많이 타러 와줬으면 좋겠고 엔진분들이 있어야 저희도 많이 선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엔진 너무 사랑하고 내년에는 더 자주 볼수 있도록 공간 잘 챙기고 법에 조심하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런 그런 예상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일단 음, 개인적으로는 더 무대의 퀄리티를 더 높여가지고 더 엔진분들이 감동시킬 수 있을만한 그런 무대를 준비하고 엔진분들 앞에서 참비하지 않도록 그리고 라이브도 그렇고 춤도 노래도 다 잘하는 아티스트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2011년 12월... 아니다 11월 맞나? 아 12월 1 2월 15일 니끼 얘기 끝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